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 제 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I want to make English easy for you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단어를 읽다 보면 발음 규칙대로 읽는데도 틀릴 때가 있고 이상할 때가 많죠 오늘 그 이유를 밝혀드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모음 E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는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뚜렷한 규칙은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해를 확실히 하지 않으시면 불확실한 이 발음법에 더욱더 큰 혼란을 주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새로운 개념들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다 라는 말은 요 평소에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뜻이죠. 나 영어 틀이 봐 라고 말할 때는 평상시에 본다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보다에 니 니은 받침을 붙인다든지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나 영어 틀이 보는 중이야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만약에 과거, 어제 보았어 라고 말하려면 뭐뭐 했어, 하였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 어제 영어 틀이 보았어. 보다 라는 말에 니 니은 받침을 넣는다든지 했다 라는 말을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시제를 표현하곤 합니다. 영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단어의 의미를 변형시켜 주는데요. 지난 4강 때 en이 인 소리가 나면서 enjoy, enforce 등 단어 앞에 더해지면서 뜻이 더해지다 라는 뜻을 더해줬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더해지죠. 이렇게 영어에서도 글자 몇 가지를 더해서 의미를 변화시켜 주는데요. 오늘은 ed가 하는 역할, en이 하는 역할, 그리고 er 하는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d를 보겠습니다. ed라는 글자는 단어 끝에 붙게 되는데요. ed의 사용 용도는 행동, 동사의 과거를 표현할 때입니다. 아까 보다가 보았다, 보았다 라고 변하듯이 이디를 붙이면 뜻이 과거로 변하게 됩니다. 보다, watch 라는 단어에 이디를 붙여 볼게요. watched 의 발음이 됩니다. watched 이 뒤에 나는 드 소리는 watched 가 아니라요. 가볍게 는. 살짝 혀로 입천점을 쳐주시면서 는. 가볍게 소리 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watch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본다는 뜻도 아니고요 평상시에 내가 본다 I watched y o u n g Tree 나는 영어 트리 채널을 평상시에 본다 라는 뜻이었고요 ED가 붙어서 I watched Younger Tree 라고 했을 때는 나는 영어 트리 채널을 보았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의 어느 순간에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발음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watch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watched, 뒤에 t 소리가 붙어야 됩니다. 이 ed는 기존 단어의 뜻을 변형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ed가 붙었을 때 기존 단어의 발음도 그대로 유지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cry, 울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ed를 붙이면 cryed 가 되는데요. y 라는 단어가 워낙 소리의 변동성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이 글자를 봤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을 순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y를 우리는 i로 바꿔줍니다. i 소리가 날수 있게 바꿔줘서 cried 비록 글씨는 cry c y 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단어가 cry에서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소리를 위해서 cried로 변경해 줍니다. 이 ed의 소리는 요 평균적으로 d E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고요. 그냥 D 소리, 드 소리를 나는 것이 규칙입니다. play에 ED를 붙인 played, studied. 네, 이것도 study에다가 드 소리만 붙여야 되는. studied가 되는 거죠. ED가 강하게 T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요. 기존 단어의 발음이 K, c 등으로 끝날 때는 T 소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watched. 이것도 가벼운 는 아니죠 이 소리가 강한 바람 소리이기 때문에 그 바람의 강도를 연 이어서 watched 같이 뱉어 주시면 되는 거죠 walk 걷다라는 말에도요 walked 소리 자체가 바람 소리이기 때문에 또 같이 이어서 walked 가 되고요 talked worked checked 등, 등 강한 바람 소리들은 소리로 ed가 발음됩니다. 세 번째 ed의 소리는요. id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D급과 관련된 소리로 끝날 때드 아니면 t 소리로 끝날 때는 id 발음을 넣어주게 됩니다. plant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단어를 과거로 만들면 plant에다가 ed를 붙였어요. 만약에 기존 규칙을 따라서 plant 라고 발음을 한다면 트와 드가 거의 연결이 돼서 같은 소리 같이 들리면서 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느나 트 소리로 끝날 때는 느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드라고 이 발음을 해 주게 됩니다. planted가 되는 거죠. sounded, needed, visited, adopted 같이 d나 t로 끝날 때는 이 d 소리를 붙여주게 됩니다.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한글처럼 그냥 뭐뭐 했다 라는 것만 붙이면 동사의 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다수의 동사들은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들지만 상당수의 동사들은 불규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규칙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발음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가 많긴 한데요. 수백 가지의 동사가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니까 혹시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꼭 사전 등을 참고하셔서 과거 형태의 모습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EN을 한번 볼게요. EN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물, 이 명사의 뜻을 형용사화, 명사를 꾸며주는 이름을 꾸며주는 말로 바꿔주는데요. 이미 이렇게 된, 이걸로 만들어진 그런 의미의 단어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gold, 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EN을 붙여서 golden을 만들면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 되고요. wood, 나무, 여기다가 EN을 붙이면 wooden 이렇게 되면 은 나무로 만들어진이라는 뜻 등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몇 가지의 명사와 대부분의 형용사들의 EN을 붙이게 되면 뭐뭐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strength, 힘이라는 단어에 EN을 붙여서 strengthen, 강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wide, 넓은 이라는 형용사에 EN을 붙여서 widen을 만들면 넓어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deep, 깊은 이라는 단어에 EN을 붙여서 deepen, 깊어지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 EN을 붙일 때 역시 기존 발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Wide, Deep 같은 것에 소리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EN만 붙이고 EN의 발음은 은이 됩니다. N이 아니라 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받침으로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ER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예전 왕초보 영어교실 때 ER은 ER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소리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 er의 용도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행동, 동사에 er을 붙일 때는 이 행동을 하는 사람, 즉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teach, 가르치다 라는 단어에 er을 붙이면 teacher, 선생님이 되죠. bake, 빵 등을 오븐에 굽다 라는 동사에 er을 붙여서 baker가 되면 제빵사가 되고요. 또 다른 용도는 사람 사물을 꾸며주는 형용사에 이 r 을 붙이게 되면 무엇보다 더 라는 비교의 형태가 됩니다. fast 빠른 이라는 형용사에 이 r 을 붙여주면 faster 더 빠른 이 되는데요. big 큰 커다란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여기에도 이 r 을 붙이면 bigger 더큰이 됩니다. 여기 주의하실 점은 big 이라는 소리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g를 하나 더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g를 하나만 써서 b-i-g-e-r 하게 되면 이 e가 i의 소리를 변형시켜 주게 돼서 b i g e r 이라고 읽게 되겠죠. 그래서 g를 하나 더 넣음으로써 이 big의 소리를 유지해주고 er도 붙이면서 er이 해야하는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죠. 그래서 단어의 마지막 세 글자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주셔서 앞에 단어의 소리도 유지하고 er의 역할도 할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hotter, 더 더운, 더 뜨거운 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t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직업에서도 swimmer, 수영선수를 말할 때도 w, i, m, 자음 모음 자음으로 마지막 세 글자가 끝났기 때문에 m을 한번더 써주셔서 m, m, e, r 이 되는 거죠. ed, e, n, e, r 이세 가지 모두 소리보다는 단어 의미의 변화를 주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앞에 단어의 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ED, EN, e r 을 보실 때는 이 부분을 제외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소리를 지켜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 동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모음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놓치시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